우리 털좀 밀까? 아니 털좀 이렇게 좀 빗을까? 이렇게 응? 이것 봐털좀 섞어낼까? 맞다, <웃음> 털안 빗을 거야? 이거 해야지, 이거. 가기 싫어? 해야 돼. 요즘에 털이 많이 빠져서 딱 자, 자, 자. 있어야지. 보이시죠? 또, 또 엎드려. 또 엎드려 아이고 착게 착해. 아이고 착게자 착해. 누우세요 이렇게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딱 누워있으세요 음. 아이고 아이고 잘했네 이제 다 됐어 이거 다 네꺼야 먼저 이거 털자 <웃음> 먹을거야 이거 왜 먹을라 그래 비니? 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어,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어? 괜찮아 어이구 자피야 아픈 거 아닌데? 어? 호피니? 어? 괜찮아? 아이고 잘하네 아픈 거 아니야? 어? 이 털이 날는거 봐라 엄마 냄새가 나지? 이렇게 딱 열고 주면 시원하지? 응? 시원하지?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어 윤희 나 하기 싫어 뭔가 버렸어? 응.